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맘 옥상 정원입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제라늄을 분갈이 할 것입니다. 그 좁은 베란다 안에서 겨울 동안에 네 분갈이 했는데, 봄데니까또 꽃을 분갈이 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마리맘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좋습니다. 옥상 일단 넓고요. 아유 바람이 불어 너무 좋아요. 삽목 아, 아, 아, 아. 흔적이 보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했지 배운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다 털어 버릴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만큼 <웃음> 오늘 재량은 두 개. 관리하거든 마사는 다시 쓸 거예요. 마사는 많이 쓸건 아니, 니 많이 높이진 않을 거니까. 뿌리도 길고, 어차피. 저는 마사는, 마사토는 많이 재활용하고 있답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재단는 저는 그냥 100% 상토로 해요. 이거 분갈색이 나오는 걸로. 오늘 진짜 소리가 많이 나고, 상포가 이거하고 뒤에서 네. 같이 쌓아요. 물잘 빠지는 거라. 이게 20kg짜리 엄청 큰 봉투를 사놓고 쓰는데 이게 이 상토가 물이 잘 빠더라고요. 그래서 섞어 쓴답니다. 근데 이것만, 이것만 쓰면 너무 물이 잘 빠져서 물이 여름에 너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약간 젖은 듯한 흙하고 섞어서 쓰고 있어요 똑바로 쓰라고 매년 밤마다 이게 일인 것 같아요. 어, 이 늘어난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 베란다, 거리대에도 엄청 많이 있고. 아우, 어,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오, 아름다운 꽃이요. 요것도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아유, 왜 이렇게 꽃이 좋은가 이게 조금 요 목대들이 이렇게 푸릇푸릇하잖아요 목지라가 아직 안돼서좀 달궈가지고 이제 나중에 삽목해서 이제 키워야죠 아직은 너무 어리여리 여리여리 새색시같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 하네요 핀셋도 있고 갈고리도 있는데 다 어디다 뒀는지 그걸 찾으러 가기 싫어서 이러고 있답니다 점점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고 이게 꽃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죠. 아유,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어, 예쁜. 얘는 또 이제 그늘에서 며칠을 좀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뭘 심었던 걸까요?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람 뿌리가 여기에 뭐 있었는지 기억이 못 하고 있는 말이 많입니다아 그런다 그런 걸확런데 너무 어두거니. 아니만 정신 차려 왜 그러는 거야? 뭐가 어, 뿌리가 많이 났었네 여기서 뭘 뺐죠? 기억을 못해요 제가 뭘 여기다 심었었든지 이렇게 뿌리가 났는데 뭐가 있었던거지 뭘 옮겨 심었나본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었네 뭘까 사랑무야 <웃음> 사랑무 뿌리가 이렇게 났는데 내가 뽑아버렸단 말야 이 아무래도 그런것 같은데 왜그러니 그것 너무 이쁩니다. 그죠? 아, 세상에 녹색에 빙구 빙구 오늘은 재량원 두개를 분갈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